섞이지 않는 걸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섞이지 음, 않고, 밀도가 다를 때, 이거 같다 위에 뜨는 거는 위로 건정했고 아래 뜨는 거는 아래로 건정했 대표적인 게, 물이랑 식용. 지금 섞이지 남으면서 밀도가 다르, 다르기 때문에 물은 위쪽으로 빼내고, 식용은 아래로 열어가지고 빼내고. 자, 이용해도 작용해도 참은, 또 얘도 두 가지가 맞죠. 용매를 이용한 방법, 용매에 대한 방법, 용매 차량, 온도에 따른 용매 차량, 그 이용해서, 흔한 물을 분리 하는데, 용도를 이용할 때는 재결정과 분별 결정. 그리고, 중류 결정, 끝한점에 차이 할 때, 분별 중류라이 나오는데, 중별 결정을 했거든요. 용매의 걸음, 수출, 걸음은, 걸음 장치를 이용해서, 걸어놓은 거요 이용해. 그리고, 추출은 어, 특정 물질만 녹이는 용매를 이용해서, 그 개는 녹여서 빼내고 하는 뭐 방식의 방법을 쓰는게 수출고요 예. 재결정과 분류 결정이 중요한데 재결정은 각각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분이선물들출 모두 얻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예시가 물이랑 에탄올 물이랑 에탄올이 증발을 하면서 에탄올이 먼저 나오잖아요. 뜨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유리도막이, 유리도막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기. 얘 끌어서 여기 넘어가는 걸 방해하는 도막이 있는데, 계속 이게 실패해서, 다시 냉각돼요. 그래서 다시 에탄올을 갖다 물을 갖다 반복을 해서, 에탄올이 넘어가면은, 여기 냉각이 있어요, 냉각제가. 냉각이 돼서 어, 이, 비커에요, 비커. 비커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그, 분별해주시는 유리만 시험입니다. 뭐 화학으로 보면은 이런 것도 들함수한 대로 여기도 갈게요. 물도 여기 있어요. 어, 있고, 자, 이온 드랍. 이온 결합은 금속은 비금속 두 개죠. 이온 결합은 금속이랑 비금속인데, 어,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금속서로 끌어당기는. 이면 전기를 띠니까, 전기 정전기력, 정전기력이 정전기력이 먼저 돼